비금속 제품을 똑같이 복제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형 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서 금속 금형은 균일한 중량으로 동일한 제품을 복제하는데 장점이 있어서 특히나 순금 배지 제품을 단조해서 만드는데 많은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동일한 중량의 금을 놓고 망치로 살살 두들겨서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 금형은 영상에서처럼 제작이 복잡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약간의 변형도 불가하며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제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비용 면에서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 추가 없이 디자인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업체에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 발주를 넣어 주시고 계신 회사인데요 마침 올해 배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다고 의뢰를 주셔서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이 해당 브랜드가 갖고 있는 또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배지에 넣고 싶어 하셔서 간단하게 캐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의 방식이었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금형이라는 단계를 3D 프린트로 대체하면서 경제적이면서도 제작 일수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출력 단계에서 실물의 모습을 확인하고 순금은 중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력된 왁스의 중량으로 실제 금중량을 추정 계산해보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순금 제품의 경우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소비자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중량이 약간이라도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정확히 중량을 맞추고 함량 마킹과 함께 마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은 출고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행사나 시상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에도 특별한 시상을 위해서 배치 제작 문의가 많은데요 영상으로나마 조금의 참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